안녕하세요 블록인포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트코인 선물 만기 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권과 이더리움 선물 출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먼저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인 펀드스트랫의 공동 창업자인 톱니가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 만기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건이기도 했어요. 지난 2017년 12월에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선물 거래소는 무엇이냐? 영어로는 Future Trading이라 하는데 미리 가격을 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선물 거래소예요. CBOE의 만기일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CME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톱니가 밝힌 바로는 비트코인의 선물 만기 전 10일 동안 평균 18% 하락했고 계약기간 만료 후 6일이 지나면 가격이 반등한다고 말했는데요. 12호의 거래소를 보시면 최고 6월 13일 선물 거래가 만개되었고요. 실제로 10일 전부터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만기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물 거래는 보통 롱 그리고 숏 거래로 나눠지는데 롱은 매수 어떠한 가격을 사겠다라는 거고 숏은 매도 어떠한 가격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선물거래에서 마감일이 있잖아요. 롱 세력들이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을 6월 25일에 800만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6월 25일에 가격이 1 0 0 0만원이 되면 200만원의 이익을 보는 거고 600만원이 되면 200만원의 손해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숏 세력들이 1비트코인을 6월 25일에 800만원에 팔겠다고 해요 근데 25일에 1비트코인이 1000만원이 되면 2 0 0만원의 손해가 있는 거고 600만원이 되면 2 0 0만원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선물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하락을 보인 이유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기에 즉 숏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더리움은 선물로 출시는 하진 않았어요. 지난 미국 증권거래소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어 관련해서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가 이더리움 선물 상장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월부터 이더리움 선물 상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5월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가 이더 달러 기준 환율 상품, 이더 달러 기준 실시간 지수 두 가지를 런칭했는데요.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물론 이 지수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선물 출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지난 12월에 출시되었을 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많았고 12월에 선물 출시 앞두고 2주간 급상승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더리움은 그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호화폐가 선물 거래소에 출시한다는 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선물거래소에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금, 은, 뭐 원유 등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선물거래로 출시한다는 것은 투자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선물거래소의 이더리움 출시를 앞두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더리움이 선물 거래로 인해 가격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하고 또 다른 의견은 쇼포지션, 가격 하락의 이익을 보는 포지션인 투자자들로 인해가지고 가격 하락에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라 의견으로 나뉘었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원인하고 이더리움 선물 출시 관련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인포의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